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배우기 위해 보컬 트레이너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보컬 트레이너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아보아야 겠죠 지금까지 제가 업로드한 보컬 트레이닝 강좌만으로도 어느정도 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저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고 자기 어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의 장점을 한번 어필해 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레코딩 테크닉, 지식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서비스 정신입니다 먼저 레코딩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컬 트레이너 치고는 미디와 레코딩에 투자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지금은 보컬 트레이너를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작곡과 편곡도 같이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보컬 트레이너 치고는 레코딩 테크닉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를 녹음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레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업에 레코딩을 활용합니다 발성이 좋아지고 노래가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녹음을 받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 중간중간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었던 소리와 연습 방법들을 mp3 파일로 엑스포트하여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 대한 열망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타고난 보컬이 아닙니다 정시 재수 삼수까지 하였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도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서 미디와 작곡을 배웠습니다 다른 영상 에서도 자주 말했었지만 저는 27살까지 고음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대 접촉과 믹스 보이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 평생을 꿈꾸던 고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차선책으로 선택하였던 미디 작곡과는 점점 멀어지고 다시 노래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보가 별로 없던 음성학을 배우기 위해서 똑같은 세미나를 반복해서 들었었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공부하였으며 구할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모두 수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여 한쪽으로 극단적이게 치우쳐진 정보들을 정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타고나지 않은 보컬이라는 점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오류들을 이겨냈다는 점이두 가지가 저를 좋은 보컬 트레이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뉴욕 보컬 코칭의 창립자인 저스틴의 철학과 교육 스타일에 반해서 뉴욕 보컬 코칭의 보이스 티처 트레이닝 코스를 이수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생의 숙제였던 영어를 꼭 해결해서 외국의 수준 높은 서적들을 번역기 없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비스 정신입니다 트레이너는 선생님 혹은 스승 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의 본분을 잇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 듯 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업종을 선택해야 하죠 우리의 업종은 다름 아닌 교육 서비스입니다 수강생이 지불하는 금액에 맞게 그 금액이 아깝지 않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 사람들의 실력을 동일하게 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누구는 50을 가져가고 누구는 100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며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동일하게 100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장점 세가지 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스 트레이닝과 송 디렉팅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꼭 보고 와주세요. 첫 번째로 라이트한 믹스 보이스 만들기입니다. 흉성과 두성의 성구 전환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데요. 성대가 두성의 형태로 가벼운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열의 아홉은 첫날 가능하지만 평소 잘못된 음성의 사용으로 성대가 잘 접촉이 되지 않는 경우 길게는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한 믹스 보이스를 만들고 나면 음역의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가성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구전환이 자유로운 이 소리를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노래에 적용시켜 보면서 호흡과 성대 그리고 성도의 밸런스를 균일하게 가져가는 연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대접촉률을 높여주어 힘있는 믹스보이스 만들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음까지 흉성의 질감이 섞여있는 소리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외부근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성대접촉만 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 하루에서 늦어도 두세 달 안에는 힘있는 소리로 고음을 내는 것을 경험시켜 드니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성대 접촉률을 높여주어 힘 있는 소리로 고음을 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성도의 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즉 모음이 자연스럽게 연결 될수 있어야 하고 성대 접촉률이 올라감에 따라 호흡의 압력도 같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빠르면 두달에서 늦으면 6달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4달 네 안쪽이면 고음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잡히고 나면 레코딩과 송 디렉팅을 시작합니다 매 레슨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곡을 완성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보정이 된 파일과 보정이 되지 않은 파일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노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노래에 도전하여 노래에 흥미를 잃지 않게끔 점점 자신감이 붙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후강생과 상의하여 보이스트레이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레코딩과 송 디렉팅의 비중을 높게 가져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슨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으시지만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문하셨을 때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곡을 녹음하는데 평균 3, 4시간이 소요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노래를 배우고 싶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